야 오늘 뭐 ASMR로 가기로 했으니까 저희 오늘 아주 섹시한. 멈춰! 베력기 있잖아. <웃음> 목이 부었을 때 나오는 그 어떤 섹시. 근데 코로나는 진짜 무슨 면도칼 같은 걸로 침삼키 때마다 찢는 것 같은. 그리고 목이 말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마실 때도 칼로 한번 찢고. 근데 우리 집이 이제 다 걸렸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딱 3일 하고는 그다음부터 막랄랄라랄라랄라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되나, 여기서? 어, 되네? 클릭? 어, 손톱으로 눌러보자고. 어? 아, 위치구나. <웃음> 야, 우리 마블이 허리 피어지네? 오늘 딱 제가 이제 코로나 격리가 풀리거든요. 풀렸는데 어땠다 상태가 그나마 지금 내가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건 약간 말하면서도 약간 놀라운 것 같아요. 목이 붓기가 많이 빠졌구나.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진짜 어저께까지만 해도 와 빨리 안 낫는 거지. 떠먹이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그려가세요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는 정도였어 그나마 이 정도라는 거는 감사하고 사실 내일 할까 했어요. 생방을 아직 힘들어요. 그러나 들어가 봐야 되겠지. 출발 목이 약간 붕 김에 두꺼운 어떤 매력, 중년의 매력, 약간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 매력 있잖아. 또 목이 부었을 때 나오는 그 어떤 섹시, 멈춰! 야, 이거 뭐 오늘 뭐, 야, 형좀 환자야. 코로나 환자. 환자가 지금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또 생방을 켜고 하는데 시작부터 딱 시작부터 딱탁 꽂아주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정 말이야, 정. 자, 이번에 한번 가보자. <웃음> 아이고, 더럽게 쳐맞는다, 진짜. 고문 당하고 집이 항상 고문 고문이었어. 어 진짜 고문 당하는 것 같았어. 진짜 개인적으로 그 열이 확 올랐을 때 신종플루 때열 올랐을 때가 더 아프긴 했어요. 예, 네, 신종플루가 더 아팠어요. 근데 코로나는 신종플루보다 좀 덜하지만 뭐가 무섭냐면 의외로는 신종플루는 딱 3일 아프고 그 다음부터 살만했거든. 근데 이 자식 이거는 진짜 미친 오미크론 이 자식은 내 열이 40도 넘어갔단 말이야. 40도 넘어가고 3일 때까지 아팠거든. 3일 때까지 아프고 끝나나 하는데. 목이 막 쉐리 붙는데 그때부터 침을 삼킬 때마다 진짜 무슨 면도칼 같은 걸로 침 삼킬 때마다 찢는 것 같은 정도로 아픈 거야. 하루에 침을 내가 몇번 삼키는지 좀 하루에 진짜 그게 고문이야 고문 진짜 고문 당하는 기분이야. 안 삼킬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목이 말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마실 때도 칼로 한번 찢고 밥 먹을 때 씹어 삼킬 때마다 밥 넘길 때는 진짜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툭 썰부는 정도로 아프더라고. <웃음> 야, 오늘 뽀기가내를 내리... 이렇게 도와줄 생각이 없나 본데? 나좀솔직히 약간 기대하고 있었어 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뽀기라도좀잘 나오지 않을까? 이랬는데 개뿌이와 아니 그냥 질질거리고 앉았네 근데 우리 집이 제다 걸렸는데 우리 집이 제 10대들 회복 속도 보고 진짜 놀랐어요 10대랑은 또 비교가 안 되는 거 같아 우리 초록이는 딱 4일 째 되는 날부터 막 노래하고 막 완전 막 지겨워 죽을라 하더라고 난 지겹고 나발이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거든 우리 초록이는 지겨워 가지고 앉아 진짜 회복력 좋더라. 유튜브에서 이제 딱 3일 하고는 그다음부터 막랄랄랄랄랄랄랄라랄랄또막실 날아다니던데, 견만은. 오, 야, 드디어 나오나 보다. 야, 야, 오케이. 착. 아오, 세상에. 야, 질질거리는 치면 니만큼 질질거리는 애 내가 본 적이 없다. 막마 게라드야. 팍 자석이 막 머리 찌박아플라 막. 어? <웃음> 타르미엘 리뷰 예상. 이 자석들 또 질질거리고 앉아있네. 내가 보기엔 타르미엘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타르미엘이 극딜 하는 애는 아니긴 한데, 공보프가 있어서 또, 나 모르겠다. 아, 아, 괜찮을 수도 있어. 한번 보자고 보자고 아 이거. 자 드디어 여러분 확정본 300 여러분 300 뽑기에서 한번 뽑고 퇴근했쁜 되겠지 오늘 딱그 정도 느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닥 체리엘 야, 오늘 뭐 ASMR로 가기로 했으니까 저희 오늘 아주 섹시 멈춰 체리엘아 반갑다 형이 너안 좋아하는 거 알지 자. 내가 꼭 이렇게 막 할래고, 막 에너지를 막 쓰고 해야 줄 거야? 야, 마블아. 야, 잠깐만. 우리 마블이 좀 데리고 올게요. 야, 그때 마블이한테 미들킥을 너무 정확하게 몇땐차더만 애가 그 뒤로 허리가 안 펴져. 달비뼈 부러졌다고. 누가 보면 막 형이 너무 많이 괴롭힌 줄알 거잖아. 마우스 클릭하면 잘 나온다고? 클릭이 되나, 여기서? 어, 되네? 오, 어, 클릭. 좋아요. 어, 그한번 믿어볼게요. 오, 클릭. 어, 민간요법이라는 게. 오, 클릭. 오, 클릭 먹히는 건 생각도 못 했다. 어허. 근데 오늘 진짜 어떻게 계속 나뭇가지. 와, 나 힘이 안 나. 진짜 힘이 안 나. 마블아. 이 자식 오늘, 저형 오늘 힘 없어 보이는데요. <웃음> 겁나와약 올려봐야지. 이런 거 아니야? <웃음> 손톱으로 눌러보자고. 와 이럴 수가 있네 자 이거 재, 재접속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호흡법을 한번 가다듬도록 할게요 형이 아플 때도 배 폐활량이 이 정도는 된다고. 그우의 호흡 느꼈냐, 방금? 어? 야, 드디어 SSR을. 게라드 하나, 중간에 누구, 체리엘 하나, 그리고 이 뭐고. 어? 잠깐 걸어볼게. 이번에 4 0등급했어 엘라테가 빠졌네. 빠졌네, 엘라테. 와, 미안하다. 엘라테야. 자, 마블리한테 한번 지켜볼게. 이번에. 자, 아, 우리 마블이 잘했다. 자, 하나 뽑아주려는가? 오, 와, 마블이가. 아니, 형, 마블이, 마브리 마블이 한번 해주네? 이게 우정이라는 건가? 어? 아, 피지구나 <웃음> 야, 우리 마블이 허리 피어지네? 어유잘피어고 앉아있네요. 마블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 지 형, 아프다면서, <웃음> 물리치료 어, 어, 그렇지 허리에 딱, 니키가 한번딱 꽂았는데, 딱, 바로 펴지네. 아, 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만. 뭐좀 튀어나온 것 같긴 하다. 그 척추가 앞쪽으로 돌출된 <웃음> 자, 어쨌든, 우리 마블리가 뽑기를 또한번 쌈싸 드셨고, 한번더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리 그래도 지금 긴장 딱한게 보이죠? 이제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 잘 되거든? 약간 사람들 긴장감 좀 있어야 되듯이, 마블리한테 긴장감 약간 줘봤습니다. 이번에 한번 뽑지 싶은데, <웃음> 펑 다대 4대 간다, 야. 다대가 무슨 형벌 같아.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부스 음. 형더 잘생겨져. 멈춰! 헬스 간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어. 그외 애니에서도 되게 약간 아픈 것까지 생겼는데, 겁나 매력적인. 멈춰! 자, 드디어 천장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마부리한테요번까지안 나오면 아픈 사람도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아이고, 요거는 또 우리 약간 심심하게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자 빛의 명약 타르미에를 드디어 뽑았고요 pvp 가보기 전에 마블이랑 pvp 한번 뜨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해 보이죠? 편안하잖아 척추를 다시 넣었어 아까 <웃음> 가슴에 튀어나와 있던 척추가 뒤로 다쏙 들어갔잖아 네, 이제 물리치료사예요 사실 자 어쨌든 이렇게 뽑기가 해피 해피 해피 해피 엔딩으로